엄마, 나 넷째 딸,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.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기고 싶었어. 세월이 지나면 좀 잊혀질까 했는데 오히려 더 그립고 더 보고 싶고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엄마 영상 편지가 있나 했는데 정말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슬펐어 나중에라도 내가 더 나이가 먹으면 이런 영상 편지 나 엄마한테 했다 한 번쯤 보고 싶기도 했고 처음에는 엄마 하늘나라 가시고 꿈에 많이 나타났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더라. 엄마 잘 지내고 있지?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전화를 할 수만 있다면 전화 걸고 싶어. 엄마 잘 있냐고? 엄마 잘 지내냐고? 어떠냐고 물어보고 싶어. 근데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 전화만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왜 그게 안 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한 번쯤은 통화를 하고 싶더라고 엄마 어떠냐고 아빠는 잘 만났냐고 잘 지내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. 너무 답답하고 어디다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통화하고 싶어. 궁금해서 보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그리울 때가 너무 많고 요즘에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더 보고 싶더라 근데 방법이 없잖아 엄마 자식이 커 나가니까 더 엄마 생각이 많이 나 내가 젊었을 때는 지금 생각하는 걸왜 못했나 그런 생각을 또해 한 번쯤은 엄마를 보고 싶은데 안돼왜 그럴까 언제든지 전화해서 보고 싶은 친구들 볼수 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데 엄마는 그럴 수가 없잖아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영원히 볼 수가 없잖아 너무 슬프고 너무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엄마 생각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개발이 되어 있잖아 유튜브를 보면서도 그렇고, 왜그 전에 엄마하고 이런 거를 못 찍었나?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, 너무 그때 이런 걸 몰랐다는 게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, 내 자신이 너무 싫어. 근데 엄마... 나 엄마 품에 한 번쯤은 안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에서 들어 젊었을 땐 엄마 그거 몰랐다 엄마 품이 그리운 걸 너무너무 몰랐어 근데 지금 엄마 품이 너무 그립고 한 번쯤은 엄마한테 안겨보고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데 엄마가 없잖아 나 어리광 한번못 부리고 살았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엄마 품이 이렇게 그립다는 거 인지 알아 그래서 나 엄마한테 전화 한번 걸어봤다 근데 없는 국번으로 나오더라 얼마나 슬프든지 엉엉 울었다 엄마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 방법이 없는데 알면서 힘들면 더생각 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 생각만 했다는 거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했으면서 나 힘드니까 엄마 생각한다는 거 이기적이라는 거 너무 나잘 알아 근도 보고 싶더라. 엄마, 내가 너무너무 엄마 사랑했고,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, 엄마라는 존재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. 엄마 너무 미안했어. 그리고, 지금 엄마, 자식들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어. 오빠들도 언니들, 동생들 다 생활력이 강해서 나름대로 다잘 살고 있어.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아빠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 못해서 엄마 미안해 그동안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 엄마 그리고 인제서 이런 말 하게 돼서 엄마 너무 미안해 살아있을 때 쓰면 얼마나 좋았겠어 엄마 그래서 엄마 이렇게 나마 영상편지 남기고 싶었어 엄마가 지금이라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애들 승김인지 너무 잘 크고 있고. 이게 다 엄마 덕분이라는 거다. 너무 잘 아니까. 엄마, 이젠 염려하지 않아도 돼. 엄마, 우리 앞으로 잘 살게. 엄마, 너무 고마웠어. 다음에 또 이런 영상편지 할 수도 있어 너무 보고 싶을 때 너무 그리울 때또 엄마 찾아뵐게 엄마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 안녕 다음에 또 인사할게